세 종목 모두 SVC 파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SCI 평가정보는 지수 하락의 반사이익 고가 8%고 나이스 평가정보는 신용평가정보회사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고가 3%네요. 푸른 저축은행은 미국 정부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증 승인 소식에 찌라시로 올라왔고 상승폭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미국 증시와 함께 코스피도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코스피 하락폭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도 시장의 우려보다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 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낮고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으로 5장의 코스피 반등 나와주었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나무기술입니다. 고가는 13%네요. 챗봇이랑 쿠버네티스 관련으로 지라시에 올라왔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최대 자동차 제조사 GM이 인공지능 챗봇을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나무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로 선정된 바가 부각되었고 다음은 유프렉스입니다.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 소식으로 찌라시에 올라왔는데 오늘 반응은 없었네요.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정보기술 솔루션을 개편하면서 잇따라 쿠버네티스 개념을 도입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관리 시스템이 없진 않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관련 시장은 쿠버네티스가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쿠버네티스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나무기술이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애플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능을 함께 갖춘 혼합현실 헤드셋을 이르면 6월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FT는 7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서 나오는 이 헤드셋은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뉴프렉스가 과거의 애플 헤드셋 출시 소식으로 상승한 바가 부각되면서 지라시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코나입니다 삼전이랑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동 추진 소식으로 지라시에 올라왔는데 코나아이도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애플페이 국내 상륙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결제 서비스 연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카오페이와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코나이가 과거에 삼전이랑 협업한 바가 부각되어서 지라시에 올라왔네요. 다음은 티사이언티픽입니다. 고가는 11%이고 암치료 효과 신약 후보물질 개발 관련으로 지라시에 올라왔습니다. 내용 볼게요. T-사이언티픽의 투자사 베라버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추가 선도물질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항암제가 암세포 성장 억제 10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험 결과 종양의 크기가 성장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 환인제약입니다. 치매 신기술 관련 찌라시였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내용 볼게요.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문석 교수 연구팀이 치매 환자의 약물 복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사제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환인제학이 아주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료 화합물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는 최근 뉴스가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범한 퓨얼셀입니다. 오늘 고가는 1.6%이고 수소차 관련주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역금융규모를 확대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고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기 다른 수소차 일정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4일은 환경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화 보급 지원단 출범. 15일은 한국과 네덜란드 수소 정책 토론회. 16일은 수소 특화단지 운영 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일정입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주 등락률입니다. 3월 9일 기준이고, 에코플라랑 덕양산업은 이날 호실적으로 강세. SPG는 감속기 관련으로 강세였습니다. 코오롱플라랑 서진오토는 에코플라스틱 강세에 플라스틱 관련주로 동반 강세였고요. 이외로 평화홀딩스, 아진산업, 범한 뷰얼셀 등 움직임이 있었네요. 수소차 관련주 일정과 함께 종목들도 같이 정리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인성 정보입니다. 오늘 고가는 2.8%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이슈로 지라시에 등장 했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 만족도 등 성과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인성정보는 비대면 진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상승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3월 3일 가장 최근에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었네요. 원격 진료 관련 주 6월 일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 3일 원격 진료 관련 주 등락률입니다. 이날 소프트센, 우랑, 소프트센은 챗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급등이었고 인성정보, 이지케어텍,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외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들 종목 정리에 참고하세요. 다음은 풍산홀딩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9.5%네요. LG엔솔의 지분투자 내용으로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내용 볼게요. LG 엔솔이 풍산 DAK와 풍산 특수금속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 가치 측정과 투자 규모 등을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사실상 풍산 DAK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하네요. 풍산 특수금속은 풍산 DAK의 지분 95.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LG엔솔은 풍산 DAK 뿐 아니라 풍산 특수금속에 대한 지분 투자로 DAK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d b i t e 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이슈 기대로 지라시에 올라왔네요 S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한 얼라인 파트너스의 행동주의 캠페인이 흥행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타겟이 누가 될지 관심사인데 운용업계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DB 하이텍 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DB 하이텍은 최근 주목받았던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 기업과 여러모로 겹치는 대목이 많다고 하네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됐던 기업의 시총은 공교롭게도 2조원 안팎 수준이고 2조원 초반에서 행동주의 펀드 주주 제안과 캠페인이 본격화 됐다는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푸른 기술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상승에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현대차 그룹 스타트업 모빈이랑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 참여 소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2차전지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미래 먹거리 확보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로봇사업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푸른기술이 최근 현대차와 로봇배송 상용화 추진 소식으로 상승한 바가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트루인 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1600억 규모 독점 공급 중 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가 14%네요 내용 볼게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 트루윈이 적외선열 영상 센서를 한화 시스템에 독점 생산 공급하면서 방산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루윈은 이번 계약으로 한화 시스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약 1600억원 규모의 퀀텀 레드를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하네요. 다음 금호 타이어입니다. 오늘 고가 10%이고 금호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 오전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화재 소식으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면서 반사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오후에 한국 타이어 화재로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온 노터스와 바이넥스입니다. 국민대 이성무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이중항체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노터스가 고가 10% 바이넥스 고가 1.5% 나왔네요 다음 m i t e 입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인수 관련 기대로 13일에 있었던 동일 내용으로 오늘도 지라시에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클라우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클라우드를 자사 원격 업무 시스템 라인업에서 걷어내고 삼성 SDI 플랫폼으로 대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드림 시큐리티가 삼성 SDI와 블록체인 플랫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MPC입니다. 오늘 고가 5.5%이고 폐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에 올라왔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가 14일로 예정되어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일정으로 증권 분석팀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14일 일정 외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활용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폐배터리 관련주 등락률입니다. 3월 2일 기준이고 종목으로는 성일아이텍, 세비캠, 이지트로닉스, 코스모화학, IS동서 이렇게 있으니까 정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모 화학은 중장기 목표가 5만원 간다고 했는데 5만원 찍어주고 초가 도달했습니다. 세비캠도 중장기 최소 13만원 간다고 했는데 역시 초가 도달했네요. 세비캠과 같이 움직인다고 했었던 성일하이텍 역시 큰 상승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3월 13일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